너 아프게 하는 것들 콕콕 찔러보는 애들 없계주움 빙빙 빙들널도 룸에 드니까 더리더리스요빵 케미 이 막회라 씨는 사기예요. 어. 예, 저희가 이렇게 야시장에 왔는데 지금 시각이 거의 1 1시 11시가 다돼 가요. 어, 되게 뭐가 많다는데. 네, <목소리> 어, 예. 어, 예. Let's get it. 예. 오케이. 예. 저 오예 하니까 같이 오예 해 줬어요. 역시 정에 많은 베트남. 요 어저기 보면은 우와, 저 가까운 게이야 그뭐 먹을까요? 뭐 하나 일단 먹고 사고 싶은 거를 사자 커피! What? 커피, oh, 커피, I like, I like 커피. 커피 아니 이거죠? 일단 뭐, 뭘살 거야? 뭐 가방, 옷, 뭐티 먹을 거 저요? 하나를 딱 정하자고 돈을 써야 되긴 해 우리도 망고 먹어요, 망고 얼마에요? 이거요? 이거, 어. 이거 2500도. 2,500동 2,500동? 응. 2,500동이면 엄청 싼거 아니야? 짜죠 우리 <목소리> 드만봤는데 백지남의 망고 어떤 맛인지 크게 할지? 더 많이 따요? 크게? 먹을 수 있겠어? 아니 뭐 우리 아니어도 망고 성공! 망고 성공! 일단은 아 먹어보고 싶어요. 그냥 그냥 우리 그냥 뭐든 빨리 합시다.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셔츠. 국한죠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셔츠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0 0 한국 0 0 0 아, 까만 d o 만 잠만. 만 잠만. 만 잠만. 잠만. 만 잠만. 만 잠만. 잠잠0만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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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흥정하고 있다 얼마에어 얼마 여기에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써져있거든? 근데 아, 두, 아, 자, 아, 두 장에 아, 4만 동 아, 40만 동 지금 팔은 아, 흥정 아, 중이에요 아, 아. 흥정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흥정이 흥정이야 와 근데 얘는 없었으면 아, 와, 와 우리말 잘한다, 멋있어 바이데 저 깎았어요. 깎았어? 사, 사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0이원인가네한 아, 장에 6천 원.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성공했어요. <웃음>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뭘 먹을까요? 여기다 찾았습니다. 이런, 이런 거 있지?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피자, 여자피여기자 피자, 피여 와우! 와우! 오. 음!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i t 69. 69. 60. 60. 60. 60. 60. 60. 60. 6 6 6 음. 6 얼얼마3000 뭐 얼마? a h 고기 s 거 얼마예요? or b e 원 a n s a 원 s o n o 원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yeah. 맛있었어 리 yeah. d <웃음> no, no. 아 e s in I o n t k o w I d n t 아 o 아 o n o t k Thank you, thank you. Uh, We are team name is The Boys. The Boys. The Boys. Is this kimchi? Wow.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번 먹어보자. 신기할 것 같아. 김치래요, 김치. 찐나에 김치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이인 이리 이스이스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두개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두 개씩, 두개 준다. Many, many, 여기도 이리 도리냥빨리 먹고.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이리 정말 아마 다른 팀들은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존재한다는 거 이제 아. 짱짱짱 그럼 좀만 더 일찍 오면 더 많은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좀 닫았어요 많이 근데 네. 가지일찌나일년 네. 네. 네. 네. 내내 여름이지 그럼 너 목에 벌레 있지? 어. 벌레 양의 상태까지 인기가 많네 찬한 벌레들한테도 느가 많아 피곤하네 우린 모를물렸는데 손이 퉁퉁 부었어요 틀렸네 <웃음>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아 나은 거 아닌가? 이게 두 개야? 피니쉬? 땡큐 베리 마우 땡큐 어 여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까만. 까만 까만 그래도 형 우리 야무지게 뭔가 잘한 거야. 군다썼다는거뭐이 걸... <웃음> 망고 망고 뭐였지? 망고 스다. 망고 다 망고 쉐이크. 망고 쉐이크. Yeah. 자, 치어스. 망고 음. 음. 맛 괜찮다. 아, 아 너무 맛있다. 그소0 0원어0 0 0원2소다0원2잘 먹겠습니다 이게 포리0 김치래요 아0 0원2 0 0한원2 0 아니야? 거의? <웃음> 이 김치 아니야? 0 0원2 0 0 0어어 숙소 도착! 아, yeah. 우리가 뭘 샀을까? 예! Yeah. 또 저희는 또 사이즈도 네. 잘 맞게 저희가 잘 구매. 바나나 커플 티를 샀습니다. 저희는 이거 두개 25만. 25만 동이면 한국돈 한 6천, 6천 원 정도. 야 6천 와, 원. 아이 6천 원이면 정말 이거. 원이면 엄청 싸게 샀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를 내일 입을까? 내일요? 어. 아니요. 왜? 여기 이거 바지가 없어요. 아 진짜? 아 왜냐면 아, 저 아, 파란색 세트로 아, 가져가지고. 네, 안 돼요. 파란색이 아니라 스타일, 스태그, 스타 그리고 이 저희 망고도 샀고, 망고. 그 다음에 저희는 또 푸드코트가 원래 열어지면 씩 닿는다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또운 좋게 푸드코트 갔는데 다 열려있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아, 네. 돼지고기 바로 이렇게 있다. 먹고, 저희는 또 완전 갈아서, 네. 해춘는 망고 주스 맞아요. 지금 음. 이제 12시인데, 한국 시간으로 2시죠. 2시 네. 넘었죠. 네, 2시 지금 영어로. 12시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12시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희는 얼른 씻고 자서 내일 조식을 또 먹고 또, 또 이제 내일 멋진 무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네. 여기까지!